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은 꺽지질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하천에 나왔습니다 나무가 물 중간에 있네요 뭔가 동화에 나올 만한 장소예요 여기 치어들이 많아요 재료 구하면서 꺽기 친구들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보통 하천포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수초도 있고 치어도 많고 운이 좋으면 유목나무도 찾을 수 있죠 껍지집은 평평하고 가벼운 돌을 사용해야 해요. 무게가 너무 나가면 유리 어항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괜찮은 돌을 찾았어요. 납작한 것이 너무 좋네요. 큰 돌도 찾았으니 돌 받침을 찾아봅시다. 사각형에 높지 않은 돌이 좋아요. 딱 좋은 돌을 찾았어요. 오늘은 운이 좋네요. 수초는 보통 고위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검정말 군락이 있네요 미역처럼 올라오네요 진짜 미역같아 A급 수초입니다 와 이런거 구경하기 힘들어요 뿌리도 튼튼하고 잎도 건강하죠 거기 친구들은 보통 물 흐르다 잔잔한 곳에 있습니다. 보통 여기가 포인트에요. 거기 친구 잡았네요. 물골도 좋은 장소죠? 저런 것 족대 고정하고 발로 몰아야 해요. 무조건 나옵니다. 꺼기 친구가 나왔네요. 역시. 꺼기 집 제거해 주고, 작은 돌두 개를 넣어줍니다. 납작한 돌을 넣어주고, 꺽지 집 완성! 꺼기를 안전하게 집으로 이동시키고 꺼기집 옆에 수초를 심어주겠습니다. 수초를 넣으면 오염을 막아주고 또한 물고기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침대의 고민형 같은 존재죠. 꺼기집 옆에는 화단을 만들어줄거예요 기포기 옆이라 흔들흔들하는 수초를 넣어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수초를 좋아해요 역시 화단에는 작은 돌을 올려놓아야겠죠? 작은 돌을 올려놓으면 수초가 떠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일석이조 거기 친구들 들어갑니다 거기가 빼꼼하네요 집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꺽지는 보통 한 개의 집을 가지고 싶어해요 산란장과 사냥터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인데 자연 상태에서는 집을 가지기 위해 엄청 싸웁니다 꺽지낚시 할때 보통 입질은 화살표시 지나갈 때 합니다 숨어 있다가 꽝 물어 버리죠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공격하는 경우는 입질이 약한데 반면 진짜 사냥 목적으로 하는건 강력한 입지를 합니다 꺽지가 알을 낳으면 돌고기가 그 위에 산란을 합니다 꺽지는 알이 치어가될 때까지 돌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산란하죠 꺽지는 환경이 바뀌면 주변을 둘러봐요 우리 꺾이도집 구경하러 가네요 화단을 구경하는 꺽이 수초도 구경하고 집 위에 올라가네요 진짜 구경하는 것같아 사냥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거기가 전날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웃음>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봤지만 오? 오? 오? 꽝입니다 <웃음> 하품하는 꺼기 그래도 하나 건졌다 꺽지 사냥 영상은 다음 꺽지편에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